나라가 개판이고 정권이 개판이다. 해양경찰이 2020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총격 살해한 북한군인의 살인 혐의 수사를 16일 중단했다. 해경은 이날 오후 2시쯤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피해 공무원 유족 등에 따르면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수부 서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 사망 당시 47세 C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북한군의 살인 혐의 수사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최근 A씨 유족에게 보냈다. 해경은 이 통지서에서 2020년 9월 21일 북한군의 총탄사격을 당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 면서도 피해자가 북한군인이라는 사실 외이름과 소속된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 고발혔다 이어 이 북한군인의 소재도 불분명하고 남북분단 상황으로 북한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 며 피해자를 소환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수사를 중지했다. 고 엎붙였다. 해경은 이날 오후 2시 인천 해경서 3층 대회의실에서 A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최종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해경은 2년 전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A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월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표할 전망이다. 앞서 A씨는 2020년 9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소현평도 남쪽 2.2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쪽으로 표류했고 하루 뒤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사건 이후 윤성현 55 남해의 양경찰청장은 인천 옹진군 소윤평도 해상에서 A씨 사망사건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실종자가 숨지기 전 도박을 했고 채무도 있었다. 며 도박기간과 횟수, 채무 금액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논란이 됐다. 해경은 또 A씨가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도피를 위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A씨 유족이 해경이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0월 윤 청장과 김전 청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다만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8일 윤청장이 받던 사자명예훼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인천경찰청 광수대는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인지 보의성이 있었는지가 범죄성립 요건으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고 말했다. 타입랑스. 해경이 2020년 북한군에 피설된 해수복 공무원 A씨에 대해 1년 에에얼 만에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A씨를 총격해 숨지게 한 북한군의 대한살인죄 혐의 수사를 중지한다 는 수사 결과 통지서 사진을 16일 A씨 유족에 전달했다 해경은 A씨는 북한군의 총탄사격을 당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나 피의자가 북한군인으로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고 북한의 협조 등을 기대할 수 없어 수사를 중지한다 고 통지서에서 설명했다